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보험 리모델링을 악용하시는 설계사분들도 계세요 이제 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총 납입 보험료를 어떻게 적절하게 구성을 하느냐가 리모델링하는 데첫 번째 핵심이고 음. 네. 생명보험사 상품들 중심보험, CI보험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10년 이상 유지를 하셨다고 라 한다면 무조건적인 해지는 절대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혜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리모델링 전문가 최다석지원장님 모시고서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석지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최다석지원장입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어. 한두달 이상 된것 같아요 네. 점장님이 워낙 바쁘셨고 그렇죠 네. <웃음> 그리고 점장님이또 이제 저희 보험연구소 관련 전문가님들 네. 서포터 하느라고 또 뒤에서 음. 또물심경들어 저희가 뭐 여러 콘텐츠를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리모델링 상담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요맞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기준들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아. 어, 경력이 오래되시지 않으면 사실 리모델링상담하는게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전 상품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교육하고, 음. 이제 전문 리모델링 상담이 음. 들어오면 또 제가 상담을 진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얼굴을 자주 못 비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또 네. 열심히 또짬 시간을 내셔서 그렇죠. 네, 진행을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 초에 그 보험연구소 컨퍼런스 할 때도 네. 초대 강연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험연구소가 설계사분들 이제 전문가 육성과정 하는 데에 네네.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지 않나 아,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보험 리모델링은 전 연령대가 네네. 진행을 하지만 30대 이전까지는 사실 리모델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 일단은 뭐 기, 나중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20대에서 30대 사회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상품을 이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 상품이 돈이 나쁜지 음. 그때서야 파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제 부모님께서 너 이제 너가 보험료 내라 라고 음. 하면 그 전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음. 그러다가 내가 보험료를 내가 내야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20대, 30대 분들도 많으시지만 50대 이상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마음 아프실 얘기이긴 한데 아무리 10년, 15년 내가 보험료를 열심히 내줬다고 라 하더라도 요즘 정보의 바다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뿐만 아니라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어떤 보험상품들이 나에게도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해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음. 부모님이 해주신 보험들을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예전 상품들이 잘 되어져 있으면 뿌리를 잘 형성해 놓은 상태에서 팔만 약간 갖다 붙여도 음. 충분히 보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하게끔 네 20대 분들은 운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보험 리모델링을 악용하시는 설계사분들도 계세요. 이제 뭐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가지고 보험 리모델링 상담해드리겠다. 네. 내가 보험 전문가다라고 네.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전체 해지시키고, 그렇죠. 어, 전체 갈입도 시키고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어,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한 건 맞다. 네. 하지만 어, 무조건적인 해지 이런 걸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 보장 분석에 기반한. 네. 네. 이런 추천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네. 어. 기존 보험이 잘 되어 계신 분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죠. 해지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 고객님들께서 이 상품을 왜 해지를 해야 되는지, 음. 그리고 어떤 합당한 이유 때문에 음. 지금 현존하는 상품들에 비해서 음. 보험료를 얼마를 아낄 수 있고, 보장 범위를 얼마큼 늘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이랑 합리적으로 대화가 된 이후에 해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품은 나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되세요. 일단 무조건 해지가 리모델링하는데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상품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유지를 했을 때 새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진짜 이 특약들은 불필요하다. 보험료만 낭비한다.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삭제를 시킨다든지 음. 특약은 삭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현존하는 상품들 중에서 적절한 보장들을 음. 가져가시는 게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포인트다. 그렇다고 일단 가족 리모델링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총납입보험료를 어떻게 적절하게 구성을 하느냐가 리모델링하는 데첫 번째 핵심이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재무설계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월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음. 거죠 보험 가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장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보장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내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음. 이런 부분들을 대비함으로 인해서 음. 집안의 현금 흐름을 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건데 보험 때문에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는 이제 퍼센테이지는 음. 약 12% 정도 음. 더 과하지 않 음. 납입을 하는 조건을 항상 첫 번째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50대에 계신 분들은 네. 두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네. 부모님, 이분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 느끼는 고민 하나. 네. 그 다음에 독립할 네. 자녀분들을 위한 자녀보험을 어. 내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준비를 좀 도움을 줄까. 음. 이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본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네, 본인 맞아요. 거를 먼저 준비하고 음. 그 다음에 차순이로 부모님 거, 네. 그 다음에 자녀분들 거 해야 되는데 항상 좀 신기하게도 네. 역으로 항상 하세요. 음. 자녀분 거 먼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부모님꺼 마지막에 자기꺼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녀분들한테 보험료가 은근히 편중돼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주수입원 보험이 가장 잘돼 있으셔야 돼요 음, 그리고 사실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은 만에 하나 물론 그러시면 안 되시겠지만 아프더라도 네. 어, 기본적으로 실비 있고 네. 간단한 진단비 정도 있으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현금 흐름 자체가 무너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 수입원이 될수 있는 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음. 그 외에 보험료 대한 배분을 음. 나머지 자녀분들 순으로 음. 네 가져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녀분들은 이 상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 아들, 딸 생각해서 아무리 보험을 열심히 내줘봤자 맞아요. 깹니다.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봤어요. 어, 도요 네. 네, 부모님들 상담할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 자녀분이 성년이라면 상담을 부모님께 해드리지만 그렇죠. 자녀분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부여를 받아서 네. 그 고객님도 충분히 합당하다. 음. 라고 느끼셔야 피보험자가 느끼셔야 나중에 이거를 내돈 나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달라지죠 거의 해지한다 네. 네 이게 일반적이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만약에 자녀보험 좀 준비하시려면 어,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요 뿌리만 잘 해주시면 된다 자녀보험 어, 어, 어, 너무 과하지 않게 네. 음. 나머지 뿌리만 실비보험 그리고 기본적인 진짜 진단비만 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음. 잘 해주시고 나면 자녀분들이 돈 벌어서 거기다 살을 갖다 붙이는 게 음.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되는거고 음.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는겁니다 음.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리모델링 상담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자녀분들이 만약에 30대 미만이다 네. 이분이 제일 많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상품은? 어른이 보험 어른이고요 어른이 뭐, 뭐 이달 5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협, 네, DB손해보험 어, 이렇게 해서 조합으로. 네, 진단비는 농협으로 음. 구성을 하시고 자잘한 수술비, 라든 음. 후유장애 이런 것들은 DB손해보험 음.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많은 50대 부모님들이 자녀분 걸 제일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음. 자녀분 를 먼저 좀 정리를 해 드렸어요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모님 네. 부모님 보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0대라는 네. 기준 하에 네. 제가 말씀드리면 부모님 지금 음. 70대, 80대를 바라보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보험은 어떤 네. 포커스로서좀 리모델링을 해 드려야 될지 간병인지원보험 가능하면 간병인지원보험 좀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어, 저도 그 부분은 음. 동의를 하나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 쉽지 않다 학력 아,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기 음. 때문에 제안을 쉽게 드리기 어려운 것 뿐이지 사실 단순만 있다면 음. 가장 좋은 상품군 중에 하나죠 사실 80대가 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사실 유병자실비죠 음. 70대 후반 정도만 됐다고 하시더라도 음. 유병자실비는 준비하실 수 있는 보험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음. 유병자실비를 꼭 준비를 하시는 것 첫 번째 포인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갱신형 보험을 추천을 잘안 해드리지만 음. 나이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음. 갱신형, 음. 많게는 30년 갱신형제 음. 진단비를 구성하시게 을 되면 비갱신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시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 하나 정도 음. 그리고 유병자 보험 하나 정도 음. 유병자 실손이죠 그두개 정도만 간단하게 음.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음. 너무 과하게 가져가시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자 그럼 좀 정리해 드리면 자녀분들, 네. 자녀분들은 자녀분들 어른이 보험으로 준비하셔라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DB 베이스의 진단자금은 농협으로 네. 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조부모님들 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렇죠. 적정한 경제적인 규모 안에서 어, 갱신형을 고려한 진단자금들 수술자금들 좀 준비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어이 사망담보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그렇다 음, 그런데 포인트는 이제 간병인 관련된 부분들이 가입 가능하시면 간병인도 가입을 하시고 치매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요 정도로 좀 포인트를 잡아야 돼고 구체적인 거는 보존별 전문 영상 보시면 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녀도 아니고 조 네. 부모님들도 아니고 네. 본인의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는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주 수입원이신 음. 분들 네를 네. 기준으로 음. 준비를 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이다 부모님분들은요 음. 대부분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중에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제가 항상 첫번째로 여쭤보는게 고객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음. 사망시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꼭여쭤 보거든요 음, 기준을 세워드리고 그럼요 음. 근데 어떠세요? 대표님은 사망시 보장이 중요한가요? 자녀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차라때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니요 저는 지금 관점으로는 둘다 중요하다는 라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밸런스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면 저는 생존이죠. 생존이죠. 네. 대부분 열의 일곱 분 정도는 생존, 생존 보장이 네. 더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해주세요. 음. 자, 부모님이 지금 계시고 자녀분들도 계시는데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네. 네, 대표님께서 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 받는게 네. 현실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음. 이 완쾌 되셔서 맞아요. 예, 정상적으로 다시 건강하게 우리를 다 함께 하길 바라는 게 대부분 자녀들의 마음이죠. 마음이죠.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생존시보장을 첫 번째로 준비를 하셔야 자녀분들한테 나 음. 그리고 가족 전체적으로 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보험료를 아끼시려면 사망시 보장보다 생존시보장이 음. 훨씬 더 저렴하게 보험료 세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음. 네. 생명보험사 상품들 중심보험, CI보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 10년 이상 유지를 하셨다고 라 한다면 무조건적인 해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납입하신 기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액 완납이 가능하다면 감액 완납을 진행하시는 게첫 번째고요. 감액 완납이 안 되는 유니버셜 종류의 상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지만 주계약을 약간 줄이신다든지, 아. 네, 불필요한 특약들을 해지를 하신다든지, 음. 이렇게 기본적인 정리를 하시고 나서 추가적인 살아있을 때 대한 보장을 더 업셀링 하시는 방향이 기본 베이스다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 요 본인과 네. 배우자 보험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되느냐 네.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신 거고, 네. 저희의 대전제는 생존 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준비된 상태에서 네. 여기에 사망 보장에 대한 밸런스를 조금 더 점점점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네. 게 대전제인데, 네. 우리나라 보험 역사 100년 중에 상품을 인지하고 가입한 거는 불과 뭐 10년도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망담보를 중심으로 돼서 베이스가 갖춰져 있고 생존 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준비들이 시작된 거는 최근에 들어와서 5년 10년 사이에 이런 붐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사망담보, 종신보험 깨서 뭐 손해보험이나 건강보험 위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갈아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이게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밸런스가 깨져 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음. 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는 이런 상품밖에 없었어 음.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살아있을 때에 대한 보장 상품들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인지하지 못했을 뿐 음. 그리고 영업에 대한 매개체가 옛날엔 지인영업이 주를 이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직원분들 비율이 80%가 넘었기 때문에 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보험사 상품을 가입했을 뿐이라는 거죠 종신보험! 그러니까 나한테 수당이 많이 떨어지네 네.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한테 추가로 뭐를 가입시켜야 될때 그때 이제 건강보험이라던가 설계에서만 봐도 증권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상품을 가입시켰구나 음. 어떤 마음으로 이 상품을 가입시켰구나 이제는 보여요 고객을 호구로 봤구나 음. 돈으로 봤구나가 명확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객들은 그 사람을 믿고 15년 이상 음. 보험상품을 이렇게 유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정말 마음 아프죠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막 화를 낼 때가 되죠요 <웃음> <웃음> 네, 안타까움 때문에 음, 음, 네, 그런 경우가 진짜 더 많이 없어지고 음. 고객들이 정말 더 합리적인 상품을 준비할 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해야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과 또 다르게 삶의 트렌드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음. 지금은 국가에서 음. 그리고 기업에서 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해외 음, 건강검진을 하게 되죠 초진율이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의료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삶의 질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전에 음. 비해서. 맞아요. 그 트렌드에 맞게끔 보험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그때는 내가 큰 병에 걸려서 바로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음. 그게 CI보험이거든요. 영국에서 100년 전에 만들었던 어 상품이잖아요. 100년 전 역사를 아직도 유지를 한다? 음.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현 세대에 맞고 음. 현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 또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 진단비들도 음. 예전에 구성하셨던 방식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지셔야 돼요. 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엔 초진율, 음. 그러니까 경증일 때 진단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요.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확률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음. 금액이 중요한 시대는 끝났어요. 음. 보장을 얼마나 폭넓게 받을 수 있느냐 맞아. 50대 분들한테 지금 리모델링 하실 때 일반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또 이제 기준들이 좀 있다면 진단비 위주로 음. 설결을좀 저는 도와드리려고 해요 기존 보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기존 보험을 살린다는 전제 하에서 음. 이제 생명보험사 아까도 말씀드렸던 CI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공유술비는 또 기가 막히게 돼 있으시거든요 아, 그렇죠. 옛날에 유일하게 좋았던 게 종수술비니까 그거 외에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음.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음. 그리고 몇대몇대 몇대 수술비들 있죠 각 병사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장만도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 중심 위주로 네. 네. 저희가 다른 30대라던가 뭐 40대 어린이 응. 태아 이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표상품 이번 달엔 이 상품이 좋습니다 라고 네. 상품명을 말씀드리는데 네. 이 영상 자체가 사실은 상품명을 거론드리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구체적인 좀 상품명이 궁금하시면 뭐 보험용소 통해서 문의주셔도 좋고 전문가님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케이스에 대한 상품을 좀 안내받으실 수 있고 전사 비교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님들 통해가지고 y e a on h 의미있는 상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 네. 이거 하나는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변했다 음. 한 가지 보험사 상품만 판매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 보장을 잘 관리받고 비교받으려면 대리점 시대를 뛰어넘어서 음. 지금 이런 전문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음.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강연을 했는데 그 회사들의 특장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약관상의 독수조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공부하고 고객한테 정말 맞춤형으로 단돈 1원 한 푼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노력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전문가님들이 더 대우받고 각광받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소비자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시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한 회사 상품만 판매하는, 설계사분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험사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갈수 있는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40% 가까운 분들이 남아있잖아요.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분들한테 <웃음> 보험가입 안 하시면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가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종신보험도. 똑같이 1억 보장 받는데 음. 보험료 차이가 월 7, 8만원 이상 10만원 가까이 어. 차이가 나요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1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음. 20년 납면 240개월이고 음.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2400. 2,400만원입니다 어, 중형 세단한데 뽑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음. 사실 근데 그 금액을 더 내고 어차피 내가 사망하는 시기는 음. 똑같을 텐데. 맞아요. 그때 2,400만 원 보험회사에 더 내줄 필요가 없죠. 없다라는 음. 거죠.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반론하시는 분들이 이거잖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능력있고, 경험 많고, 이런 설계사고, 네. 이 사람은 내가 믿어. 음. 신의가 있어. 네. 신의가 있는 설계사면 고객한테 도움되는 상품을 추천해 드 그럼요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점 그래서 시대가 좀 발전하려면 GA를 선택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는 혹시 설계사분들 계시고 어. 원수사에서 내가 이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결단해서 g a 넘어오셔야 된다 그래야 고객에게 선택폭을 넓힐 수 있다 그게 하고, 진정한 리모델링이죠 네, 네 GA가 아닌 분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요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응. 리모델링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싶었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응.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응. 네. 다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